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진짜 정말 정말 맛있다. 와. 그맛도이정맛있 아는구나. 있다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정한 맛있다. 정말 맛있다. 진짜 음, 음. 음. 아, 저기 있다. 빨간 차네. 네, 안녕 안녕. 어? 화장실? 부세요기사왜 이렇게 늦었어? 아, 유튜브를 어? 유튜브를 세차는 아, 했어? 네. 어, 오라면 빠딱빠딱 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 어, 좀회도안 나오고. 바로 해야될거 아니야. 어.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화장실에 가요. 열쇠 어디 지 모르잖아, 화장실을. 야, 모 자이크, 모자이크 깨지. 누구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세요 <웃음> 어, 차 좋은데. 슈타트 모빌. 시끄럽다네. 우리한테 반응을 안 해. 줘가 유튜브한테 반응해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웃음> 다석은 완전 저기 레이싱카야 <웃음> 이런거 해야 되는거야? <웃음> 시동 가는거야? 운전수 없이도 움직이는 차구나 거기, 거기 제가 찍은데 맞나요? 어디로 찍었어? 그 무슨 슈퍼마터도 큰게 하나 있던데 누학력하고 가까워 강양입니다 우리 북으로 가는거야? 200m 후 저의 전 어어어 저 양보하는 독일에서 운전 이렇게 해야돼 손이 요 소동인가요? 소동인가요? 내가 <웃음> <웃음> <제가> 여기 <알기로 웃음> 오토면허를 알고 있는데 <웃음> 증거영상으로 남겨놔야 돼. 아. 야, 여기 학교 아니야? 왜 <웃음> 학교로 왔어? 프랑스로 가는 거 아니야? 다이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프랑스 가자고. 아, 형 지금 저거 방송용이었어. <웃음> 현실에서 충분합니다. 지금 다 녹음 <웃음> 중이야. 야, 우리 자주 안 보잖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웃음> 거 아니야? 방송용한다. <박수용한다고. 웃음> 어. <웃음> 이런 거. 아, 아, 말투가. 그런 거잖아. <웃음> 브이로그예요, 브이로그. 유튜브 네, 네. 댓글에도 동영상을 수 올릴 않았어. 수 있어요? 안댓거든요 무조건 좋아요밖에 못 해. 우리 지금 네. 어디 가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꼴을 보니. 서 있는 것 같은데. 자, 발 봐. 옆에는 비었는데 뭔가요? 저도 어, 달리면 안 돼? <웃음> <웃음> <웃음>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가 일었습니다. 어, 자, 자, 자 말씀하세요. 그냥 얘기하고 어, <웃음> 여기가 왜 막히는지 알았다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라인강에 있는 다리 다 공사 중이고 한 곳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축제를 <웃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유가 아니었어? <웃음> 재미없게 쓰레 <공간, 시대. 웃음> 아이스박스 <웃음> 맛있을 것 같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팔고 뭐 한마디 하세요 <웃음> 쥐야? <웃음> 거기 그 바게트빵이 있는데 진짜 싸고 진짜 맛있어 저걸로 왕배 수업하면 되겠네요 리처리로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웃음> <그런> 소리 계속하는 <웃음> 거 아니야? 이거 말려가지고 또. 야 오오 이상한 자세 나왔어 좋았어 찍었어 <웃음> 야 프랑스 왔으면 바게트빵 하나 먹어야지 간지가 나지 간지 일본어입니다 응 잠깐 한번 보여줘봐 우와, 아아아아 이건 모둠치즈들? 모둠 아 유명 네! 마클래시 그릴처럼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거야? 이반 사이즈 맞는 판례가 있어 여섯 명이면 여섯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 신경 써 마늘같은거 아, 그 아그프라이팬 그 밑에 또조그만한 그 후라이팬 있어가지고 나안 찍고 있었어 아니, 미친 다시 도세요 <웃음> 어, 다시 한 하자 자 여러분 다시 합니다 다녀오세요 나못유튜버야 너무. 판도 하지마 봐내. 도 이거랑 이거랑 해 가지고. 야 이런 것도 있어. 그거요 굴. 이것도 그거죠. 생으로 먹어. 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잘안 보인다. 아, 그때 또몇개안 남아졌어. 그래갖고저 생으로 먹을 때 그러니까 생으로 안 먹으면 어떻게 먹어? 그러는 거지? 가보들, 굴, 텃밭도 있고. 그러니까. 오징어도 있고. 저거 1kg면 양 진짜 많을 거? 저도 있는 이거 관자야? 반자 어, 관자 21유로 맛있겠는데 아, 반자 1kg 차 전부 다할걸 너네는 어떻게 해 드실 겁니까? 형네 집가가지고 뺏어 먹은 다음에 도망가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냥만 할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새우 500g 고징어 500g 코라 500g 물1 키로. 야 영어. 그럼 너네 한뭐 5,60유로 나가겠는데? 그 정도 생각하고 왔어요 아 진짜? 해산물만 보지 마 고기 보지 마 이거 새로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어떤 게 좋은 거 같아? 두 번째 이유 와 저게 16유로밖에 안 해. 그니까. 대박이다. 케임비아 아이스 백곰은? 딴게 거의 반말이지. 16유로 25입니다. 그 우리 저기 가방 좀. 그거를 먼저 넣고 위에다가 얼음을 넣어야 돼. 매스인. 오야 이거 꼬막이다 꼬막. 아 꼬막하네. 꼬막이라고 써있잖아. 꼬꼬 아닌가? 이만큼 샀어요 너만 산거 아니야? 너네들? 아, 응? 이런 부르좌 유학생 생활이 이렇습니다 이 부모님이 아셔야 돼 무슨 소리 예요제 돈으로 사는데 <웃음> 유학생이 이러고 <웃음> 살아요 응? 맨날 맥주 파티에 맛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한 블록 더 들어갈까? 그럴까? 좋아요 우와 자 내가 찍어 줄게 너네들. 형 저기 영상에 올릴 거잖아요. <웃음> 아니야. 어주 그럴게. 아, 이 말고. 이거 꺼야겠다. <웃음> 뽀뽀해. 형안 찍고 있었어. <웃음> 자 다시. <웃음> 그 음. 이슬. <웃음> 아우 아, 나쁜 사람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웃음> <웃음> <있어요>. <웃음> <지렁이, 와.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이거 진짜! 쓴다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찍는 거예요? 아 찍으러 왔요한 기사 개시. 너안 나와 지금. 굴만 찍고 있어. 통을 아, 찍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거 같이 먹죠. 레몬을 넣어. 손에 들고 해야지 이렇게. 네. 보여 보여줘 보여줘. 너너 아, 퇴근했니? 왜 나한테 왔니? <웃음> 너가 해야지. 음, 골고루 뿌려야지. 한 입에 털어놔. 참고로 껍질은 먹는 거 아니다. 어때? 오, 완전 맛있. 그럼 우리도 먹겠습니다. 다라 굴이 다라. 한 기사 안녕. 맛있다. 진짜 맛있어. <웃음> 아쉽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정말 진짜 정말 정말 맛있다. 맛있다. 와. 그래도 이굴 맛이 아는구나. 왜 이렇게 비싸게? 굴한일 년에 한. 음. 오천 마리씩만 팔아도 먹고 살겠다. 진짜. 음. 음.